아니 부산님이 나는 네임드라고 알고 있거든요. 초보라고요? 왜 나는 왜 어디서 많이 되게 들어본 익숙한 닉네임이지? 가본가 오늘 선배님들 삼서버에 삼서버에 LA 대부산님 네임드 네임드 삼서버 네임드 LA 대부산님 5만 개 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장수 리스트는 동탁, 슈경, 장비. 근데 약간 되게 나랑 비슷하다고 했거든? 뭐야 나랑 비슷하다며? 뭐... 아니 선생님, 선나 나랑... 뭐가 비슷하다는 거지? 풀돌이 비슷하다고요? 죄송한데 저는 선생님 저는 황보숭 풀돌이에요 싫어요 지금? 와... 야,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엄청 많이 쓴 계정이네 여기에 아 추궁부인 풀돌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구나 추궁부인 풀돌 만들고 싶어 하시고 동탁 어디 갔지? 아니 근데 아 동탁도 풀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장비 어디있지 장비는 없나요 선생님? 아어디있지아 장비도 풀돌이 아니구나 아 풀돌이 목표시네 어지럽네 이런 사람 쟁에서 는 절대 안 보고 싶어 <웃음> 절대 쟁에서 보면 안 되는 어. 아 잠시만 야 여기 잠시만 야 야 매니저 매니저! 여기 요거트 선생님 있어? 요거트 선생님! 잃을 거 있어요! 이분 지금 공성병기 다섯 부대안 키웠어요! 공성병기 두부대밖에 없어! 공성병기 안 키웠어! 바로 잃을 거야! 잡았다 이놈! 아 뭐라고요? 아 기존 주력 보내서 아아 오키 오케이, 오키 아 기존 주력 잡아서 아 오키 그건 또 인정하지 에헴 그러면 계정 얼른 파괴 좀.. 아 혀라. 도전 외쳐주시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외치시면! 도전! 아니 근데.. 그.. 유튜브 보니까 지금이야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보래. 어? 존댓말로 한하에 뭔가 잘 나올 거같대왜못봐 얘들아? 왜 그러세요 선생님들? 어 그래서 내가 다른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봐야 할까. 자! 지금입니다! 어? 뭐지? 원래 이게 펼치는 거왜 그게 안 되지? 어 잠시만.. 원래 이거.. 나라라라 이거 있었는데 왜 그게 없지? 지금? 지금입니다! 뭐야 아니야! 지금이아로 할까요? 아 지금인가? 이걸 알겠어. 지금인가? Nope. 지금일까? Nope. 아 그래 다시 하다. 지금이야!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인가 보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 아. 이거 아닌데? 아 잠시만. 아 일단 선생님 예감 줘! <목소리> 육손이육손 육손. 아니야 겁자마 여러분들 지금이가 야 지금이야가 맞나보다 그래도 지금이야 가자오 아니 그래도 약간 희망이 보였어 어어오오오오 아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야 뭐야 아 잠시만 추경부인아 잠시만 이게 아닌데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게 육손이랑 축균부인 장비인데! 아 잠... 담... 아! 한 잔! 조비! 잠시만... 우급! <웃음> <웃음> <웃음> 아니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거든 나는? 기대감이 아직 있어! 어... 이거는... 진짜 아니 추균부인 정도는 나한테 줄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잠시만... 안... 아 선생님 혹시 다른게 원래 필요했지 던 않았을까요? 아 목록대왕 아아 아, 아, 목록대왕 어 목록대왕 좋죠 어. 잠시만 한심 시... 어? 좋아아아 아. 아, 잠시만 필요한게 있어뭐어 뭐야 뭐야 뭐야 오기 뭐야 뭐야 아니야 나오기는 좀나올려나 보다 오늘이 그래도 뭐야 하우 아, 지금인거 같은데 지금 딱 아니 나오기는 나오는데 잠시만 원하는 건 추격부인 장미 진군 제발 허! 아니 잠시만 계속 문치 나오기는 나오는데 나오기만 잠시만 이게 아니야 자 가자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지금 문치와 아닙니다 오늘만큼은 지금 명성 회복에 갑니다 지금 응. 소왕 좋아 아니 느낌이 나쁘지 않아 분명20 지금 아직 그래도 신에게는 2만 큼화가 남았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웃음> 맞춰! 아니 잠시만 아 조용히 하세요 선생님 아직 기다려 보세요 신에게는 1만 0천그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 <웃음> 하우드! <웃음> 아니 부산님이 <웃음> 핵화클러라가지고 엄마도포마도다 있는거라서 <웃음> 잠시만 <웃음> 야뭘 아니 여러분들 지금 이 분의 불행이 선생님들의 행복이 아니에요 뭘 벌써부터 녹았다 노간다, 녹았다 야 여러분들 원하는거 빼고가 아니야 아직 신에게는 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분 여러분, 여러분, 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분여러는게 우리한테 좋은 일이 아니야 잠시분 큰일났다 5 제발. 아 제발. 제발. 동탁한 한 장만 도줘. 아 제발 한장만 줘도 풀 맞추게. 야! 아 하나만 더 킬을 넣다. 제발. 한 장만. 지금이야! 어아아아 아, 어, 아, 지금이 아니구나. 야 말리는데 상국치 전략 파는 지금 잠시만. 말리는데. 떨린다. 웃을 준비라요 선생님들. 그래요 한번 예상으로 반법 한번 가볼까요? 반법에 내문제가 적혀져있어. 지금이야! 아, 괜찮아. 괜찮아. 액땜이야 액땜. 액땜이야. 액땜이야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해. 왔다! 지금이야! 하지말통 타. 아, 장비. 이딱 봐봐 어? 이게 뭔가 그.. 봤을 때 어? 맞춰! 육손 풀돌 해야지 여러분들! 됐다 됐다! 아니야! 다 필요 있어! 육손 풀돌 했어야지! 어? 풀돌 했어야지! 육손 풀돌 했어야지! 네. 봐봐! 어게해서 끼워 맞춘다! 안 되겠다! 어! 장갑! 장갑도 하나 있으면 더 좋지! 어? 장갑도!